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살면서 한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다면 간첩으로 취급받았던 3대 게임 5대 게임 지금은 새롭고 재밌는 게임들이 나오면서 그 명성은 옛날 같지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임 중 하나인 카트라이더는 당장 이 음악만 들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들의 입꼬리가 실룩거릴 정도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게임인데요. 뭐 어느 게임이나 그렇듯이 시대 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고 이제는 아무도 하지 않아 순위권 저 밖으로 밀려나던 게임이 2019년 4월인 지금 역주행을 감행하면서 현재 PC 방 점유율 순위 10위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카트라이더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차트 역주행을 달리고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pc방이 한창 크고 있을 시절 pc방의 자리들은 대부분 성인들이 꽉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리니즈부터 시작해서 뮤 맞고 게임류 등등 당시에 많은 게임들은 당연하게도 좀더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게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청소년들이 즐기기엔 무거운 게임들 뿐이었습니다 아 물론 메이플스토리나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pc방을 뒤흔들 정도의 인기는 얻지 못했죠 그러던 도중 2004년 카트라이더가 넥슨의 손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마리오 카트를 표절했든 오마주를 했던 아무튼 잘 다듬어 넥슨식으로 이식한 카트라이더는 가벼운 조작과 재미난 아이템전이라는 방식 덕분에 캐주얼한 게임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충분하였으며 덕분에 2004년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pc방에서는 이이 물려퍼지게 되죠 하지만 치솟았던 인기도 잠시 서든어택과 스페셜포스 등 fps라는 강호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면서 이제 pc방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게 울려퍼지기 시작하죠 더불어서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던 rpg 또한 와우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탄탄하게 잡으면서 카트라이더는 얼마가지 않아 pc방의 왕자를 되주게 됩니다 그뒤 많은 이벤트도 열면서 여러가지 업데이트도 진행했지만 게임 특성상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카트라이더는 그저 그렇게 세월에 밀려 자연스럽게 순위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마저도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맞춰 등장하였던 FIFA 온라인의 등장으로 스포츠 게임이라는 지분까지 내주게 되면서 그냥 하는 사람만 간간히 하는 게임 그냥 sns나 유튜브에서 겁나 잘하는 사람 영상을 신기해서 보게 되는 게임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레이싱이라는 게임 특성상 큰 틀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보니 유저들은 자신들이 항상 하던 모드에서 새로운 걸 찾기 시작하였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모이면 일정수의 병신또라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법칙인 병신보전의 법칙이 있듯이 분명 레이싱을 해서 완주를 하라는 게임에서 범퍼카를 하고 있는 미친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막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키보드를 부실 정도로 극한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막는 사람들은 막자를 당한 사람이 코너에서 튕겨져나가 맷 밖으로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공방에서 이 막자 짓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막자의 본질은 트롤링이기 때문에 신고를 먹고 정지를 당하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워낙에 재미가 있고 이 막자를 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뭐 막자 하는 사람들을 다 정지시키자니 유저가 남아 돌지를 않을 것 같아 지자 결국 넥슨에서도 정지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뭐 다시 정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뒤 막자는 카트라이더의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간간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긴 했지만 카트라이더를 다시 부활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막자는 그저 웬 미친놈들이 하는 트롤링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롤이 나오고 버치가 나오고 배틀그라운드가 나오고 콘텐츠의 시대가 찾아오자 개인 방송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세상도 많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8년 말부터 트위치의 스트리머들이 방송에서 카트라이더를 콘텐츠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청자들이 완주 미션을 걸고 막자를 하자 눈에 불을 켜고 뚫으려다가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방송인의 모습과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시청자들의 모습이 다양한 시너지를 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큰 재미를 선사하였고 이 방송인들의 분명 노와 애환을 담은 영상들은 각 sns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였죠 덕분에 너나나나 막자 컨텐츠를 즐기거나 다시 카트라이더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유행을 감지한 많은 방송인들이 카트라이더를 컨텐츠로 소모하게 되면서 카트라이더의 순위는 급속도로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카트라이더에 물이 들어오자 개발자들은 노를 적기 시작하였고 이런저런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아예 막자라는 컨텐츠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노가 아닌 모터를 달며 미친듯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역주행을 신나게 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어린 시절 추억이 서려있는 만큼 친구들과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참고로 이거 카트라이더 광고 아닙니다 <웃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